시계 많은 사람 들 오랫동안 꿈꿔 왔던 무대 위에, 서 뜨거운 왕 소리 여러 분의 박솥 소리 는나 에게 힘 이, D.I. a h yeah 나게 또다시 힘든 일 생길 수도 있겠지. 이젠 그런 건 두렵지는 않아. 언제나 그를 왔듯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.